아주 이쁘게 잘 나올겁니다 아, 보시면 위에 머리가 좀 얇으시죠?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위에 똑같이 모발이 굵거나 얇어도 똑같은 머리 형태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발이 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푹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라인적으로 잘라 주시고 이 라인 요구를 잘 보시고 잘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, 지금 위에 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밑으로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라인을 살살살 해 가지고 이렇게 따 주시면 적당한 선에서 깔끔하게 나오죠. 이 밑에를 너무 하얗게 친다거나 그러시면, 어, 우리 60대 그, 이렇게 손님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보고,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라인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좀 쳐주시고,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좀어 정리를 해 주신다면 되게 좀 깔끔하게 상고형이 나올 것 같아요. 너무 하얗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바싹 칠 필요 없고요 60대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어 웬만하면 머리가 너무 좀 짧게 자르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잘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왼쪽 왼쪽도 마찬가지 위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라인도 이렇게 좀 치시고 밑에 라인도 살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라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짝 들어가지고 똑같아요 밑에를 너무 하얗게 치시면 안되니까 이 라인도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하얗게 치셔도 안되고 너무 어 굵게 치셔도 안되니까 적당하게 이 라인대로 살살 정리해서 위에 머리가 나온 머리를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뒷머리를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인을 살짝 치시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라인들 좀 튀어나오는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,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살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라인도 똑같아요 그 이제 생머리였던 거좀 약간 굵었던 머리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이런 라인들 너무 바싹 치시면 은어 지금 모발 얇기 때문에 좀푹 파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같은 거서 있는 거 살살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 부분도 살살 이렇게 어,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깔끔하시네요. 그래서 위에 밑에 왼쪽에 튀어나온 부분도 살살 정리해 주시고. 네,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천천히 잘라 주시면 훨씬 좋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숙달되게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,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밑에 라인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까지 천천히 잘라 주면서 밑에 라인에 한 가닥 한 가닥 떨어지는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깔끔하시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밑에 라인 치시고 너무 바삭바삭 치시면 되게 힘드니까 적당하게 어, 한 3mm 정도 잘른다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 밑에 라인 이거는 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? 약간 어, 밑에 라인이 너무 짧게 끊어져 버리면 짧게 난 머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밑에 라인도 이렇게 한땀한땀 한 밑에 끝에만 살살 치시면 적당하게 뒷머리라인이 완성되는 거죠. 요요 요 라인도 살짝 이렇게 정리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. 밑에 라인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죠? 예. 네, 그래서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 하면서 하시면 아추 우리 손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. 네, 가위로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. 아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찌글찌글한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위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고 어측남 머리는 머리 감으시면 분명히 잘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상은 어느 정도 정리한 듯이 보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아주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블랙형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제 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